속한 포도책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높이 높이 붕붕이 안녕. 나는 아기 비행기 붕붕이요. 부앙부 붕붕. 나는 높이 높이 하늘을 날수 있어. 부앙부 붕붕. 블록 펄록 새보다 나는 더 높이 날수 있어. 부앙 부앙 부 둥실둥실 구름보다 나는 더 높이 날수 있지 우와 붕붕이 높이 잘 난다 허? 어? 삐뾰 우주선이 나보다 더 높이 날잖아! 그래도 괜찮아! 너는 온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! 들의 책 빨간 사자 높이 높이 붕붕이 안녕 나는 아기 비행기 붕붕이야. 부앙, 부앙, 붕붕! 나는 높이 높이 하늘을 날수 있어. 부앙, 부앙, 붕붕! 펄럭펄럭 새보다 나는 더 높이 날수 있어. 붕붕붕 둥실둥실 구름보다 나는 더 높이 날수 있지 우와 붕붕이 높이 잘난다 주선이 나보다 더 높이 날잖아 그래도 괜찮아 너는 온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 높이 높이 붕붕이 안녕? <놀람> 나는 아기 비행기 붕붕이요. 부붕 붕붕 나는 높이 높이 하늘을 날수 있어. 부붕 붕붕 펄럭펄럭 새보다 나는 더 높이 날수 있어. 붕붕! 둥실둥실 구름보다 나는 더 높이 날수 있지 우와, 붕붕이 높이 잘난다 어? 삐뿅삐 우주선이 나보다 더 높이 날잖아? 그래도 괜찮아! 너는 온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! 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 높이 높이 붕붕이 안녕? <놀더> <놀더> 나는 아기 비행기 붕붕이여, 붕붕붕붕. 나는 높이 높이 하늘을 날수 있어. 붕붕붕붕. 펄럭펄럭 새보다 나는 더 높이 날수 있어. 부부붕붕 둥실둥실 구름보다 나는 더 높이 날수 있지! 우와! 붕붕이 높이 잘난다! 나보다 더 높이 날잖아 그래도 괜찮아 너는 온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책 빨간 사자 높이 높이 붕붕이 안녕, 나는 아기 비행기 붕붕이요. 부앙+ 부앙+ 붕붕 나는 높이 높이 하늘을 날수 있어 부앙+ 부앙+ 붕붕 펄럭펄럭 새보다 나는 더 높이 날수 있어. 부붕부암부 둥실둥실 구름보다 나는 더 높이 날수 있지 우와 붕붕이 높이 잘 난다 허 어? 삐요 삐요. 우주선이 나보다 더 높이 날잖아. 그래도 괜찮아. 너는 온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. 그들의 책 빨간 사자